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범죄도시사 업그레이드된 마동석 빌런 김무열 출연 확정 촬영 시작 영화 범죄도시사 감독 허명행 이 캐스팅이 확정됐다. 18일 배급사 ABO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사가 마동석, 김무열, 이동희, 박지환, 이범수, 김민재, 이지훈, 이주빈 등 캐스팅을 확정하고 이날 촬영을 시작한다. 범죄도시사는 국내 최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잡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전담팀을 결성한 괴물형사마석도 마동석역에 업그레이드된 범죄소탕 작전을 그린다. 괴물형사마석도 역으로 마동석이 다시 돌아온다. 3편에 이어 광수대에서 활약하는 마석도는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하며 업그레이드된 수사력을 선보인다. 이에 맞설 4세대 빌런은 김무열이 맞는다. 김무열은 용병 출신의 온라인 도박 조직 행동대장 백창기 역을 맡아 또 다른 색깔의 최강 플런을 연기한다. 입천재이자 코인업계의 젊은 CEO 장동철 역에는 이동휘가 캐스팅됐다. 이동휘는 장동철 역을 통해 개성 넘치는 연기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식 신스틸러 장희수 역의 박지한도 돌아온다. 장희수는 다시 한번 마석도와 환상의 케미스트리를 선사하며 극에 재미를 더한다. 또한 범죄도시 3에 이어 광수대 팀장 장태수 역의 이범수, 마석도의 등등한 오른팔 김만재 역의 김민재, 광수대 베테랑 형사 양종수 역의 이집훈까지 합류해 팀워크를 펼쳐낸다.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집 공동경제구역 등에 출연한 이수빈이 사이버수사팀 현지수 역으로 등장해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범죄도시 4는 영화 극한직업, 부산행, 신세계 등 내로라하는 흥행작들의 액션을 책임졌던 허명행 감독의 영화 황화에 이은 두 번째 연출작이다. 허명행 감독은 범죄도시 1편부터 짜임새 있는 액션을 설계해왔던 만큼 더욱 화끈하고 짜릿한 액션을 스크린에 펼쳐낼 예정이다. 허명행 감독은 마동석 배우와 여러 작품을 통해 맞춰온 최고의 호흡으로 범죄도시 시리즈에 걸맞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후부를 밝혔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범죄도시 사는 시리즈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허명행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자신 있다.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만큼 호흡도 잘 맞고 액션과 더불어 드라마와 서수 펜스에도 탁월한 연출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편을 믿고 맡겼다. 고 말했다. 김무열은 아긴전에 이어 마동석 선배님과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새로운 에너지를 잔뜩 넣어보겠다라며 파이팅 넘치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11월 10일 그랭크업한 범죄도시 3는 후반 작업을 거쳐오는 2023년 개봉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